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9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지난주에 그 주말에 필출 가는 그룹이라고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게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난주는 어, 좀 제가 실망이 좀 컸습니다.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 자유하고 상당히 어긋났어요. 어, 그래서, 어, 그, 긴급으로, 어, 세수 이상, 아, 세, 아, 필출 삼수 클럽을, 카페, 클럽 카페를 만들었어요. 어, 거기서는, 어, 그, 세수 이하만 다루는 카페입니다. 어, 재수나 아니면 뭐, 내수 네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거기서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카페예요. 아, 그렇게 하고 이 별난 카페 자료로만 이 상위 당첨된다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 로또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적중률이 높은 분들을 적중률이 높은 분들을 어, 초빙을 해서 그래서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 1등 당첨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어그한 어, 기대를 해가면서 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제 거기서는 좀 어, 상위 당첨자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카페 이름은 로또 헌터 카페인데요. 어, 이 영상 어, 989의 분석 자료 영상 끝내고 별도로 그 안내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내 영상까지 올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복귀 자료는 생략하고, 바로 989회 분석 자료만 올리고, 영상 자료 올리, 안내 영상 자료 올리겠습니다. 대분류입니다. 1그룹 필터 범위 1에서 오고요 어,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은요 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2월수와 2월수로 나눠지고요. 어, 2그룹은 어, 3그룹으로 나눕니다.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요. 어, 여기 2중복이나 3중복, 여기가 여기를 잘 눈여겨보시면 고정수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여기가 예 뭐냐면 전멸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만은 그 꾸준히 나오는 그룹이죠. 그래서 개수가 몇개안 되니까 여기 이번 주에도 네 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복과 삼중복을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기타를 살펴보시는데 이 기타는 거의 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 자료들을 이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중복 삼중복 묶어서 어 1에서 3, 또 기타, 여기서 1에서 3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3그룹은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기타를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출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타에서는 지난주에 아쉽게도 보너스 볼 27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요 어, 여하튼 여기도 어, 1에서 4 묶어서 1에서 4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 어, 별랑 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3중복 3중복수가 여기 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 감이 옵니다 여기 그래서 어, 3중복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출 그룹입니다 어, 이 필터범이 지난주에 이걸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 지난주에도 또 추를 했죠. 이번 주에는 해당 수가 세 수밖에 되질 않습니다. 11, 36, 43 이렇습니다. 어, 여기 복귀 자료를 보시면 최대 5연속이 어, 최대였는데 5연속 출이요세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어, 그런데 지난주에 6연속 출이라서 무난히 어, 전멸할 거라고 봤는데 추를 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연속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상수도 또세 수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히 그 전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로또라는 건늘 안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가 있으시면 그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어 전멸할 시기는 이제 각 넘어지 언제? 뭐냐면 과출로 갔으니까요. 자 다음은. 우궁입니다우궁이 이제 구연속출이 됐어요. 지난주에 또출을 했죠. 지금까지 11연속출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8연속 이내에서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신기록 중입니다. 아, 신기록은 아니죠. 구연 11연속이 한번 있었으니까 9연속출 중입니다. 그래서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67코스입니다. 6코스하고 7코스를 묶으면 현재 20연속출이 되는데요. 어, 1에서부터 회 현재까지 19연속출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데 지난주에도 또출을했죠 어, 여기 27번 보너스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연속출이 됐는데 특히나 이 7연속 아, 7컷은 얘는 5연속출 중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 그, 신기록으로 또, 어, 새로운 또 신기록을 또 쓸지, 어,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어, 지금 올려드리는 것들은 제의수는 뜻은 아니에요. 차순위 검토할 수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제의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눈에 보이는 수가 없으시면 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늘 0에서 2, 필터 범위가 0에서 2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는 어, 한 개에서 두 개는 어, 일반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정, 정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 전멸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만은 어, 한 개에서 두 개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래서 꾸준히 어, 한 개에서 두 개는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 흐름입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어, 불주 변수예요. 불주변수. 어, 대상수가 몇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려드립니다. 아, 불주변수 필터 범위는 1에서 4죠. 1에서 4인데 여기에서 우선 검토할 수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11번하고 18번하고 44번.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 18, 44.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게 어, 그이 별랑카페가 가진 어,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수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잘 살펴보세요. 어, 여기 어, 그렇다고 해서 4번, 15번, 16번, 17번, 4 3번 45번이 차순위 검토 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어, 우선 검토했습니다. 11, 18, 44가 어, 필출 그룹의 별란카페가 지금 필출 그룹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시라는 거지. 나머지 수가 차순위 검토 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단번대홀수입니다. 여기는 13579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뭐냐면 1번하고 5번을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379번을 살펴보세요. 1번과 5번이 역시 그 별난 카페가 가진 필출 그룹에 들어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없으면 379번을 살펴보시는데. 단번때 홀수가 지금 전멸, 전멸 상태라서 이걸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1번과 5번이 필출 그룹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올려드리는 겁니다 1번과 5번 딱두 개로 되어 있는 필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출 그룹이 들어있어서 홀수를 다 올려드린 건데 우선 먼저 1번과 5번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입니다 필축으세 번째는 어, 대상수가 많죠. 지난주에 열한 수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또 전멸을 했어요. 이 복귀자료하고 같이 올려드렸었죠. 어, 이 복귀자료를 보면 2연, 2, 2연멸이 연딱한번 있어서 어, 그 지난주에 2연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꼭출할 거라고 봤는데 어, 전멸을 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가이신 제위수를 어, 빼놓고 한번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별난 카페가 앞에 올려드린 어, 차순위 검토 수를 그걸 빼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네 번째입니다. 콜드스입니다. 어, 콜드스가 어, 이렇게 둘, 네, 다섯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난 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특히나, 여기서, 그 이두 개수로 이루어진 그룹들, 요거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개, 두개 그룹으로 된 거. 이렇게 하고, 6번도, 어 이거 아직, 어그 뭐냐면 콜드스에서 맨 끝자리에 있는 수인데요. 끝 그룹에 있는 거죠. 6번이 맨 마지막이죠. 어 이게, 그 출한 지가 불과, 어 몇주안 됐죠. 2, 3주밖에 안 돼서, 어 지금 출할 시기는 아직 멀어, 출할 시기로 본다면 아직 멀었는데, 근데, 이 6번이, 어, 필출 그룹 여기 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6번도 무시하지 마시고 어, 이 콜드 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상으로 어, 이 989의 분석 자료를 마치고요. 어, 필출 세수크롭 로또 헌터입니다. 카페 어, 거기 주수는 이렇게 됩니다. 카페 주수는. 어, 이 카페로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영상 이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거 올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 로또 헌터 안내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